지금까지 KBS 한국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KBS 한국방송은 2021년 방송제표를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로 정하고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. KBS 이텔레비전은 젊고 건강한 가족 채널로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대중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.